고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어, 영상 저 앞전에 1 9편에시 d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긴각과 좁은각 오늘은 그시 d 시스템을 활용한 시 음, d 시스템은 어, 뭐, 빈 쿠션도 가능하고 투뱅크 또 가능했죠? 오늘 하실 거는 투뱅크 걸어치기 형태의 시드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시드 시스템을 활용한 투뱅크 걸어치기입니다. 자, 투뱅크 넣어치기를 하실 때 앞에 19편에 보시면 좁은 각 투뱅크 넣어치기를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는데요. 투뱅크 넣어 치기를 하실 때는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여기 반칸이 1이 됐죠. 도착 포인트죠. 넣어 치기를 하실 때 그렇고 걸어 치기를 하실 때는 자 여기가 4가 됩니다. 자, 요 쯤이 요 쯤이 3이 되고요. 요 쯤이 2가 됩니다. 자 여기가 4, 요쯤이 3, 요쯤이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걸어치기는 얇은 두께, 두꺼운 두께 다 걸어치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요쪽 부분이 전부 다 2가 될 수도 있고요. 요쪽 부분이 다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두께, 이 일족구가 두꺼운 두께를 맞고, 일수구가 두꺼운 두께를 맞고 내려갈 때는 여기가 4, 요쯤이 3, 요쯤이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더만 두께를 맞게 돼 있습니다. 얇은 두께를 맞추실 때는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됩니다. 얇은 두께를 맞추실 때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 그렇게 된다고 숙지만 하시면 되겠죠. 1씩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가 여기 전부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3, 여기가 4. 자 도착 포인트가 그렇고요. 자그 외에는 CD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1, 2, 3, 4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뒤쪽으로는 보정각이 많이 존재해서 를 뒤쪽으로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좁은 각을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원쿠션 포인트 10, 20, 30, 40, 50 그렇게 되죠. 여기까지 안 치니까 40까지 40도 안 치죠. 오늘 30까지 할게요. 30까지만 자 공식은 CD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출발 곱하기 도착은 원 쿠션, 그렇게 되죠. 자, 출발을 보니 대략 1에 있습니다. 도착이 4에 있네요. 4일은 4. 여기 4포인트 프레임 포인트로 보내시면 득점이 됩니다. 자, 스트로크는 간결한 미들발로 오면 되고요. 스피드는 1에서 1.5 레일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세게 칠 필요도 없죠. 세게 치면 쿠션 반발력으로 인해서 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굴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 당점은 뭐 상단까지 안올리셔도 됩니다. 중상단 당점만 주시고 역팁이 어, 들어갈 수 있으니 가는 쪽으로 약간 미약하지만 약간의 느낌 팁만 주시면 됩니다. 느낌, 그냥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역 팁이 안 타겠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4, 일은 4. 4포인트를 향해서 중상단 무회전, 약간의 가는 쪽으로 느낌 팁 주시고요. 그대로 미들발로. 중상단 무회전, 약간의 가는 쪽으로 느낌 팁 주시고요. 그대로 미들발로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요런 배치를 나눠봤는데요 음1족구가 여기 4 포인트 안에 있고 좀 올라와 있네요 여기 언저리는 다 3이라고 그랬죠 3으로 보시면 됩니다 3.5로 보셔도 되는데 3.5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두꺼운 두께가 맞고요. 3으로 치는 게 좋겠네요. 한반 정도 걸리게끔. 자 그러면 1 곱하기 3은 3이죠. 자 3포인트를 향해서 정확하게 맞는가 보시고요. 3포인트를 향해서 전가동일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전가동력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득점이 가능하죠? 자, 요번에는 조금 멀리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런 배치를 세어봤습니다. 음, 눈으로 봐도 마땅히 뭐 어떻게 치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더블 쿠션, 당더블, 장더블 쓰리뱅크 샷 플러스 2를 이용한 길게 치기 음, 다 어렵겠네요 자 요럴 때 CB 시스템을 활용한 투뱅크 걸어치기가 있겠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음, 수구 출발 포인트 이렇게 갈 테니까 대략 4가 되네요 도착도 4에 있습니다 4416 16 포인트죠 하지만 여기 3포인트를 넘어가면 보정각이 있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갑니다. 최종값에 더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자, 4, 4, 16이란 값이 나왔으니 16포인트를 칠때 칠 플러스 1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7포인트를 보고 치시면 됩니다. 전가동을 똑같이 치면 되겠죠?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스트룩이 약간 힘들수도 있습니다. 음, 부드럽게 치니까요 조금 가감하게 조금 더 찔러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긴각에서 치실때는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공 하나만 보여드리고 어, 시타 화면으로 상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요번엔는 이런 배치를 놔두고 왔는데요. 아, 눈으로 봐도 정말 어렵네요 뭐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여로도 자세가 안나오고요 그뒤돌려 음, 치기 짧게도 너무 힘듭니다 자 요럴때 투뱅크 걸어치기를 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가 요쯤이 다 4라고 그랬습니다 요쯤이 다 3이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3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출발도 3이네요. 그럼 곱하면 3, 3은 9. 9 포인트를 향해서 똑같이 치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만 한번 시도라배겠습니다 어우 득점이 됐네요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CD 시스템을 활용해서 치시면 정말 난감한 공들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음, 시스템은 투쿠션 걸어치기는 어, 그렇게 뭐 많은 시타 장면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음, 주의사항이 CD 시스템 투뱅크 걸어치기를 하실 때는 많은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스트로크를 똑같이 평균적인 스트로크법을 익히셔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이죠. 충분히 스트로크 연습을 하시고 미들발로 부드럽게 톡톡 나가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알아보고 충분히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